신지 오늘 첫 경험 야왜 이렇게 세? 야, 슬레이트 한번 쳐라 <웃음> 자, 자, 잠시만 자 슬레이트 칠게요 자 1에 1에 2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여러분 <웃음> 오늘은 개강 전주에 바로 개강하기 전에 강릉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강릉 어디로 간다고요? 주문진이요 아 좋습니다 주문진 갑니다 어, 친구가 차를 운전해주기 때문에 편하게 갈수있고요주윤이짱주윤이짱 일단 짱. 길을 잘못 들었대요 강릉가는데 대전가는 중2 0분 초과된다 진짜 초과된다 아무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유. 저희들이 오르레히코. 이런 착한 자식들. 저희는 지금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휴게소에는 역시 우동이 빠질 수 없죠. 저는 총국김밥을 시켰습니다 야, 김밥 먹어 얘들아 김치도 이렇게 가져가야 맛있어 이게 오징어? 응 예. 이것도 오징어 이게 오징어? 응 예. 이것도 <웃음> 음. 오징어 이게 오징어? 응 <웃음> 음. 이게 오징어? 응 음. <웃음> 음. 음. 음 바다에 도착을 잘했습니다 네, 이 네. 여러분 파다가 근데 너무 세요 진짜 파다가 너무 세요 네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바다에 도착했고 바로 배고프기 때문에 그 어디라고요? 패밍가? 무슨 집이죠? 무슨 맛집? 물회 맛집 물회 맛집 어, 어디지 주문진 물회 맛집 해미가로 갈 예정입니다 주문진 맛집? 아니야? 주문진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주문진은 취소를 하고 강릉 맛집이야? <웃음> 강릉 맛집 물회? 나 물회 첫 타임이야 진짜로? 십장... <웃음> 제친구는 심지어 오늘 첫 경험을 하면 한번도 안먹어 나도 나도 첫 경험 너 물회 아다야 물회 아다라고 하면 그래서 오늘 해미가로 갈 겁니다 마 이게 해미가 어쨌든 그 맛있는 해미가는 못 가도록 했고 아니 못 가.. 못가안 가기로 했고 안 가기로 했고 풍우 맛드라기로.. 풍우 맛드라기 맞아? <웃음> 어 맞아 경포대 해변 아퀴요 그렇답니다 거기로 가도록 할게요 어, 거기 사실 맛집인지 잘 모르겠어요 경포대를 아, 거꾸로 하면 포대포경 와우 <웃음> 나 이렇게 찍네해 너무 좋아. 근데 나.. 랑 나랑... 어째, 어째 거 메밀점병 아니야? 어제 있다가 나.. 어. 나도 마지막으로 는데 아.. <웃음> 왜 <functionality> <�llo. 웃음> 지려? 와우. 파라라라라. 퐁 bam a 안돼, 넓다. 근데 여기는 뭐야? 저기 <웃음> 여기 수영장이야? 아니 물로, 물로 차있는데? 틀빌라임! 뭐? 물차는거아코코팅오 <목소리> 진짜? 와 뭐야? 빠지면 안 돼요. 물이에요. 그쵸. 물이더라구요 다시 <웃음> 할요 <웃음> 다시 할게요. <웃음> 근데 여러분 진짜 허리까지밖에 안와요 너무 좋아 안녕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들은 친한 친구입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베개좀 만들어 줘봐, 백 개. 네. 목 아. 씨. 됐어요. 아, 나자, 나자. 뭐해? 아, 시네 아, 나자, 나자. 아. 목, 목, 뒷목, 뒷통그라고 목. 네. 뭐? 그래. Listen to my h e a r t <웃음> Listen to my h e a r t 했는데 갈지 마. 영국이 개자식. 야, 여러분이 니까 잘생기게 나오나요? 아, 제, 제일 잘생겼어요, 진짜. 치민 <웃음> 유튜브 같이 나오나요? 치민 <웃음> 유튜브. 발가락은 뭐죠? 영둥이 특징, 반지로을 못하는. 한번더입 벌리면 주먹밥 <웃음> 넣는다. 대단 아 <웃음> 아, 아. <웃음> 어 이거 연출한 다음에 영종이가 걸린 걸로 하자. 아 그래. 야이 새끼들아 나는 주장 안 해. 어쩌라고? 그냥 죽여. <웃음> 난 말로 안 해. 난 말로 안 해. 나는 말로 안 해. 오야. 어, <웃음> 아 존. 아존너무모래모래 모레. 아존 너무 뜨. 오늘 <웃음> <눈에 웃음> 모래 들어서 진짜로. <웃음> 야, <그냥 웃음> 아, 야. 야 이거 풀러 줘 풀러 줘 풀러 줘. 야. 뭐 아, 빨리 풀러 줘. 야 이거 이거는 얘가 얘가 일어나야 돼. 어 이건 네가 일어나야 돼. 한두발 들어. 아 예뻐 그래야 그냥 살아라. 가자 우리 물두발 다시하러 가자. 어, <웃음> 아. 아.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지금 현재 바다를 갔다가 이제 숙소 들어와서 이제 씻고 저녁을 먹을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은. 아직 뭐 먹을지 못 정했어요 근데 지금 씻다가 아주 큰일이 발생했는데 이 친구가 씻다가 알몸으로 속살... 알몸으로 나왔는데 자 아무튼 저녁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가위바위보 진 사람 두 명이 수영복 세탁하고 탈수하고 오기 카메라 구도 좋아 아, 안 내면 주인 거 가위바위보 와셋 됐다 한달 친구 가위아 안 내면 지금 나야거 써? 나 이거 <웃음> 다들, 다들 나이이이거거이이스이이이나야나나거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물. 웃음> 머니 나로다. <웃음> 먹을래 영석? 어, 뭐이 뭐야? 영석 거 이거. 내 거. <웃음> 내, 거, 내 그렇게 글하지 않아. 영석. <웃음> 그 내건 단단해. 아니 영석. 아래는 글이잖아 응. 사람이 고이 <웃음> 혼자 꾸는 거야? 그치 think I'm going to g 기 I'm 아 o i n g to go. I'm g o 끓여 g to g 이 I'm going 여기 go. 남자가 한번 칼을 to go. I'm g o i 고 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0 o i n g to go. I'm g o 그 n 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i 그래 너스크래스는 맨날 내? 아니 어, 이번에 내고 왔어 아어 이제 채워질만 하면 다시 내고 채워질만 하면 다시 내? 그렇지 다 일당이 필요해 아. 네, 사람과 사람 간이 필요하듯이 아, 아. 그런 거였어? 고기 맛있냐 이 새끼들아? 한 점을 한줄 진짜 진짜 맛있어 아이 맛있다 아 맛있다 한 받아? 하나 둘셋아 맛있다 <웃음> 영상 불쇼 시작됐는데요. <웃음> 와우! 오, 야! <웃음> <웃음> 너무 이쁜데 하나, 하나, 하나 둘, 둘, 둘 셋. 셋. 아, 하나, 둘, 둘 셋. 셋. 아 진짜 그럼 둘둘해놓둘 <웃음>